춘장대 해시업장 땡땡땡 명주족의 텅텅텅 아, 아. 안녕하세요 밥슬입니다 춘장대 솔레음 야영장에 미니멀 차박하러 온 밥술족 차박에 꽂혀서 차박 텐트도 샀어요 우레탄창 포함해서 11만원 주고 샀는데 튼튼해서 비가 와도 거뜬할 것 같습니다 미니멀 캠핑이므로 대충 세팅하고 해루질 갈 준비부터 하네요. 아주 소소하게 준비했죠. 해루질 물때가 아니라서 소소하게 잡겠다는 소소한 해루 준비물. 풀페이스도 준비했고요. 해루질과 스노크를 함께하겠다는 강한 마시고 의지로 마시고 풀페이스도, 풀페이스도 샀습니다. 갑시다 해루질. 이게 없냐? 안녕! 여기는? 여기는? 충장대 해수욕장. 저거 아니야? 충장대. 뭐 바닥이 개무라. 어떤 새끼들 엄청 작아? 아, 관심 없고요. <웃음> 먹을 수 없고요. 네. 물이 별로 안 빠졌어요. 간조물 타임, 간조물 높이, 197. 물이다요? <웃음> 빠졌다고 볼 수가 없는데? <웃음> 빠졌다고 볼수 <웃음> <빠졌다가 웃음> 없죠. 이건 빠진게 아니에 들어가볼까요? 모래가 흩날리지만 바닥이 잘 보였습니다 수십 낮은 곳에 웬 물범 한 마리가 있네요 어머 이건 희귀종이야 한 손에 망과 호미를 들고 기어가는 물범입니다 아, 정말 <웃음> 음주선 뭔가 챙겨넣네요 뭐잡반니 물범아? 헤루즈 끝나면 맥주부터 까야죠 역시 물놀이 후엔 시원한 맥주가 최고라고요 고프로에 물이 들어가서 음성이 제대로 안잡힌 점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점심 메뉴는 미니멀하게 곱창전골과 목살구입니다 한 솔나무가 잔뜩 있어서 산림욕은 서비스네요 아 시원해 이들 캠핑객들 중에 밥술족이 가장 미니멀했다는건 안비밀 뭐라는거야 명주족에 잡았어요 몇번 하면서 수영만 했는데 아유 이런 게막 끌찍끌찍한 글찍 애들이 나왔어요 짜라라. 곱창전골 구웠어요 국물밖에안 보이지만 맛있겠답니다 2, 3인분이라 적힌 곱창전골인데 양이 슬프네요 아, 우동이 1인분 차지했나 봐요 먹고 있어? 통 떨어지면 내가 아플 것 같아 안 보기엔 그렇지만 맛이 꽤 괜찮았답니다. 음 맛있어. 저희가 맛집이야. <웃음>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이렇게 해. 가위와 안 챙겼네요. 그간은, 네. 아, 이와 집게도 안챙겼네요 아, 이거 아, 이이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득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만 원인데 돼지곱창 1인분과 우동 1인분으로 소품이야. 구성되어 있는 곱창전골 에? 가성비 비추구요 기름 겁나게 그 많아요. 이렇게 만들었 <웃음> 처음에는 엄청 많이 들은 줄 알았죠. 실망이야. 땀한땀 땀흘려가며 최상의 굽기 정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명주쪽에도 한번 보고요. 해볼게. 확 구워버려. 야 움직인다고 그렇게 움직냐 애들이? <웃음> 열심히 뻘을 뱉어내고 있네요. 가준... 아이고. <웃음> 가위로 자르면 목살 구이. 칼로 썰면 목살 스테이크죠 이렇게 안 하면 코펠이 다 나가니까요. 코펠 조심해라야. 살살. 미니멀 찾다가 혈압 맥시멈 찍는 중입니다. 아 맛있겠다. 뭐만 먹으면 맛있지 아주 그냥. 목살 스테이크의 진심인 에튜띠 자세가 왜저래? 저큰 한쌈 우리 점피디가 소담스럽게도 싸고 있네요 고추 흘렸다 잘 들어봐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유 불안해 제 입에 들어갔네요 왜 한국인들은 맛있다는 표정을 지을때 아픈 표정일까요? 역시 석양이 멋있는 춘장대 해수욕장 낮잠자고 해님 퇴근할 때 다시 출근했습니다 2차 해루질 오와. 내가 팥지롱 파가지고 땄지롱 저녁 먹기 전에 골뱅이 한 마리 깻 춘장대는 물이 잔뜩 빠지면 홍맛조개캐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춘장대의 하트 쌍풍차가 있어요 앞에는 분수쇼도 있답니다 나이트클럽 불었지 않는 분수쇼 스테이지 유명한 햇집이 문을 닫는 바람에 선택된 조개 칼국수 전복 4개, 문어, 조개 두종류 들어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이거 주세요 접시에 저기차 안 보시? 아 그러네 주셨네 미치겠다. <웃음> 자자자 아, <웃음> 또 거기 대고 있다 또 준다고. 분수쇼가 너무나 예쁘네요. 산책로 전등 하나하나에도 감성이 묻어있는 춘장대 해수욕장 이렇게 밤이 좋습니다 아침이에요 뭐가 끓고 있을까요? 짜란! 어제 잡은 명주조개 텅텅텅! 조개 크기 보소 절대 안먹는다는 명주조개 해감하는게 힘들다고 해요 명주조개 그래서 먹기 힘듭니다 하루만에 얼굴이 더 부은거 같다 야와 조개탕 끝내줘 국물은 정말 진국인데 해감이 안된다는게 문제에요 내장만 빼고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주 조개는 큰 놈으로 잡아야 가성비가 나와요. <웃음> 마무리로 커피! 히야시 시켜야 돼. 히야시? <웃음> <웃음> 조개탕 국물 넣으면 안 되겠지? <웃음> 다음에는 골뱅이차박이다 아, <웃음> 감사합니다